캣몬빵 있나요? 으이 꼬모야! 없단다! No. 나중에 다시 오렴! 오늘도 없나요? 없단다! No. 저기 역시 포포포 <목> 없어! 어... 손들아나 강도대야 포켓몬빵 빨리 내놔 응 없어 그럼 도대체 언제 들어와요 편의점당 하루에 두 개씩 들어와서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 아마 다른 곳을 가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단다 그 절대 포기 못해요 내일도 또 올게요 그... 나도 포켓몬빵 먹고 싶다 나도 며칠째 포켓몬빵 구하는데 하나도 못 구했어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아니면 중고마켓에서 살까? 하나당 5천원에 판매하던데 그건 너무 비싸 1500원에 꼭 구하고 말거야 아 맞다 우리 학교 중에 아이작 선배라고 알아? 아이작 선배? 응? 그분은 왜? 그, 그 선배 책상에는 포켓몬 띠뿌띠뿌씰이 뭐? 100개나 붙여져 있대 어?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거지? 우리 한번 가서 물어보자 좋아 봐봐 여기야. 이럴 수가 정말 책상 위에 띠뿌띠뿌씰이 엄청 많냐? 어어어저저 어, 저기 오신다. 오호. 어? 너는 누구니? 어 저희 2학년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포켓몬빵을 많이 구하신 거예요? 글쎄 누가 계속 주던데 귀찮게. 어? 빨제 포켓몬빵을 받아주세요 미안 <웃음> 사양할게 아까 이미 다른 여자애들이 너무 많이 줘서 배불러 <웃음> 너무 아쉽다 선배 너무 잘생겼어요 <웃음> 나 눈물 나 선배를 이렇게 실물로 보더니 그래 귀찮으니까 뭐든 아가 줄래 <웃음> <웃음> 선배한테 포켓몬빵을 줄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 포켓몬빵은 선배 주려고 며칠동안 힘들게 구했는데내가 먹긴 싫고... 어떠지? 저기... 저기... 아, 안 드실 거면 저주시면안 돼요? 뭐래 못생긴 게... 그래! 알았어! 포켓몬빵을 많이 얻는 법! 뭔데? 응? 다시 태어나면 됨! 죽을래? 야야... 야, 힘내! 오늘은 혹시 모르지? 편의점에 포켓몬빵이 있을지... 에휴. 아니야... 오늘은 그냥 집에 갈래... 아이아이아이 따라와! 혹시 모르잖아! 에휴, 알았어... 빨리 가자! 어, 저기... 혹시... 포켓몬빵 있어요? 어, 학생 오늘은 있어 딱한개 남았더라고 바로 저기 있단다 오오 시리시오 아복합불방 쭈악 쟁쟁아 너 뭐하냐 뭐 나도 살아온 거야 야 여기 내가 며칠 내내 짐해둔 곳이야. 뭐 미안한데 내가 오늘 가져가 안 있으면 넌못 샀을걸. 그러니까 나한테 양보해. 에이? 아 오빠들 이 포켓몬빵 제 건데요. 예? 어, 야, 야, 니, 니네 손 넘지 마라. 야, 진짜 나화 날라 그래. 아, 나도 며칠 내내 여기 편의점에서 포켓몬빵 있냐고 물어봤다고요. 어? 어허?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포켓몬 배틀을 해서 이긴 사람에게 주겠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의문의 그 전개 뭐야? 댕댕이 그 빵은 절대 줄수 없어! <레> 뭐래 너는 지금 이 우리 내루미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우 네루미 그만할 터! 나와라 거북왕! 뭐? 니내 <레> 멋있는 거북왕을 보고 이제 무서워서 포켓몬빵을 주겠지? 그건 아직 보지않 모르는 거라고! 가라! 거북왕! 하이드로 펌프! <목소리> 오네이 <내룸이. 목소리> 별거 구만다안 <다음. 목소리> 되겠어.. 네룸이의 복수다 야도란! 가라! 거북왕! 하이드로 펌프! 으아 <목소리> <목소리> 오! <별거 없구만. 목소리> 이건 말도 안 돼! 포켓몬빵은 나이건! <웃음> 하지만 넌 진짜 이번엔 이 녀석은 못 쓰러뜨릴걸? 거북아, 가라 거북아! 하이드로펌프야! 가라! 푸린 어잉? 비켜! <웃음> <웃음> <웃음> 포켓몬빵은 나이건! 뱅댕이는 <웃음> 문제없이 해치웠으니 다음은 너다 요르르! 서부다나와라거북강 <웃음> 뭐 생 하나 몰라. 어차피 내가 이길 텐데. 흠. 뭘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나와라, 뮤. 오, 어? 뮤! 뮤? <웃음> 전설은 포켓몬이잖아. 하지만 <웃음> 내가 이길 수 없다. 승부다. 승부다. 그래, 거북왕 비바라기. 저거, 다음은 하이드로, 퍼프야! 막쳐버려! 오, 별로 안 아, 프고 하이드로, 퍼프야! 찌르고만 어, 하이드로, 퍼프난 그러면... 음... 미쪼타만 닭, 쪼금 안 아프네. 그 정도로 나를 죽일 수 있겠어? 막 쳐버려! 물의 파도! 아! 좀 아파 보인다? 어? 하이드로 퍼프! 막 쳐버려! 어? 미쳐 정신 차려! 오!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전설이 포켓몬 별거 없구메! 몸통 박치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좋았어!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정신 차려! 몸통 박치기! 막치기! 좋게 <웃음> 직전인데... 몸통 박치기! <웃음> 막치기! 하이드로 파퐁오안돼거부타뭐 아! 피조트 너야! 해나 그럼 그래, 피조트! 날개치기! 나도 좀 바꿔볼까? 흠토라고 <웃음> 썬다! 오, 어, 썬라니 말도 안 돼! 난피조트데 전기구이 통구이로 만들어주지 안데전파어 <웃음> 날려버리기 바삭, 전기통다 나와라 고파아 음. 파 나와라 <웃음> 미치 오 자기야 사이코브레이크 어. 뭐야 배그 아니잖아 제개 이렇게 진하니 카테일 아, 포켓몬빵 음, 오빠님이야 이네 포켓몬빵은 내가 가져갈게 고마 저, 쪽에도 두고 가. 저, 네, 저, 오빠 너무 잘생겼어 저, 저, 저, 왜 울고 있어 저, <웃음> 저, 음, 그래? 리아야, 아빠 오다가 포켓몬빵 사왔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려 어? 아빠가 어떻게 구했어요? 와, 이걸 와, 진짜 너무 감동이야 와, 어떤 스티커가 나올까? <웃음> 너무 기대되는 거죠 있 <웃음> 어? 와, 대박! 어? 피카츄네? 와, 아빠 짱 o e a c